안녕하세요 먹빌 입니다 제가 오늘 세렌디 뷰티 스파클링 팩 제품 리뷰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주사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 다음에 이렇게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불려서 르르르르르. 저 옛날에 이마가 너무 넓어갖고 별명 황비영이었는데 아, 저 얼굴 전체 거의 대부분 다 뿌려놨거든요? 다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또 얼굴 자기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래서 얼굴 성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엄청 두껍게 발랐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에 더 올려줄게요 이거랑. 다 썼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요 내장되어있는 시트 팩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20분 동안 있어주시면 되거든요 아깝니까 마스크 위에 묻혀 올려줍니다 이거 보세요? 터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피트가 닿으면서 탄산이 터지는 소리가 퍽퍽 들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붙이고 2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이 흐른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좀 따가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좀 따갑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마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은 더 따가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붉은기가 좀 있어요. 이거 완전 신기해요. 탄산이 이렇게 터진 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시트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뭐라 해야 되나 현미경, 현미경? 우리 세포 이렇게 본 것처럼 탄산이 이렇게 터진 게자국 이렇게 보여요. 엄청 신기해요. 저는 이거 바르고 세안을 하고 올게요. 얼굴 좀 붉은기도 좀 가라앉아야 될것 같거든요? 세안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세안을 마치고 왔습니다. 요게 그갤 타입이라서 세안 찌어낼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손톱으로 긁어서 벗겨내지 마시고요. 물로 충분히 세안을 하시면 깨끗이 씻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조명은 똑같은데 확실히 얼굴이 밝아졌죠? 그죠? 하얘졌어요.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는 페이기 때문에 나 다음날 뭐 중요한 약속에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뭐 이런 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딱 세안만 하고 나온 상태라서 멜팅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그런 날에도 정말 그냥 그막 수분팩처럼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은근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안 맞는 거 바르면 얼굴에 막 뭐가 막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서 올려줍니다 리프팅 시켜주시오 응. 지금까지 옥뷸이었습니다 안녕